안녕하세요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5일입니다 어, 명절 이제 며칠 지나서 오늘 첫 출근을 했던 그리고 바쁘게 보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어, 오랜만에 오늘은 재개발 조합은 입주권 2019년 8월 7일 이후 어, 무허가는 반드시 주거용 필수 요런 제목으로 한번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 꼭 무허가가 아니어도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 분양 그 자격의 1번 항목에 해당되는 게 근데 무허가인 건물은 무허가& 엔더 반드시 또 주거용이어야 하는 거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옛날부터 이랬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언제부터 이랬는지 그걸 한번 부산시 조례를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보시면 부산시 조례입니다. 조례 조례 뭐라고 되있냐면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 이렇게 가지고. 어, 쭈쭈 뭐 쭉쭉 나오죠.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는 해당이 돼야 된대요. 어느 하나 하나 1, 2, 3, 4네개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1번은 주택을 가지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1번은. 2번은 이제 일정 그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주는 거고, 3번은 가액을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분양가액이 최소 분양가보다더 어 커야 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주는 건데, 어, 그 다음 뭐 환지 방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 방식이 바뀔 경우에는 1, 2, 3을 적용 안 받고 다 준다는 게 4번인데, 1, 2, 3, 4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오늘은 요 1번 항목 중에, 내가 토지로 재개발 입주권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주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상가 건물인데 조그마한 상가 건물을 가지고 아파트를 받으려 한다. 그건 지금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옛날에는 사용만 하고 있어도 옛날에는 가능했거든요. 옛날에는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 무허가 건 옛날에는 또 그냥 무허가 건물이기만 해도 됐고 아니면 사실상 주거용 그걸로 이렇게 어, 쓰고 있어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두 개가 엔드 조건인 거죠. 기존 무허가는 언제적 그거를 기존 무허가를 하느냐 면 89년 3월 29일 이전부터 부산시는 항공사진에 이렇게 요 건물이 존치한다는 게 증명이 되어야지만이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를 해주거든요. 어 그래서 요 무허가, 무허가 건물 옛날에는 밑, 밑, 그 다음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이렇게 돼있었기 때문에 요 해석을 하기를 미천 뭐가이든지 아니면 그냥 마 사실상 공부는 주거용으로 쓰기만 해도 준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그동안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주거용. 우리 오피스텔은 뭘로 분류가 될까요? 이거는 업무용 시설입니다. 그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걸 떼보면 오피스텔이.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세입자를 넣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서는 거잖아요. 주민등록이 전입돼 있고 주방을 갖추고 화장실을 별도로 갖추고 이렇게 구조가 빠져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그냥 주거용으로 전입을 해서 쓰고 있으면 분양권이 옛날에는 나왔어요. 옛날에는 옛날에 사업식 인간하고 한 그런 재개발 구역들은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또 무허가 건축물, 그냥 뭐 이래 이기만 해도 옛날에는 또 나왔었어요. 사실 그걸 그, 반드시 주거용을 안 쓰고 있었어도. 근데 이제는 법이 강화가 돼서, 어, 이게 2019년 8월 7일 날, 이게 이제 부칙이 공포가 되고, 법이 공포가 되면서, 어, 3개월의 경과 규정을 두었는데, 요 조항, 어, 이 해당되는 조항 나중에 부칙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부칙 8조의 2에 의해서 요 1번 항목 요거는경과 규정을 별도로 안 두고 바로 적용이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왜? 3개월 경과 규정을 두면 난리가 나겠죠. 이거 뭐 조합 자격되는 거 그거 챙겨서 막 서로 하느라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법 발표하면서 공포일 그날부터 바로 시행되는 걸로 제가 발표된 걸로 어 알고 있거든요. 어, 한번 뒤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어아 잠시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뭐 붙이게 뭐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아까 적용이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8조의 2, 이거는 부칙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사실상 주거용, 아까 오피스텔 뭐 이런 거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 아예 없는데 무어가데 그냥 뭐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든지 이런 거다 포함이죠.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조 1항. 15조 1항은 그 입안 그걸 공남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뒤에 뽑아놨거든요. 어 15조 1항에 따라 정비법 15조 1항입니다. 이거는 법 15조 1항에 그에 따라 정비계획에 주민 공남을 한 구역의 분양신청자에 대해서는 37조 1항 1호 아까 앞에 보여드렸죠. 1번 아까 주택으로 봤는데 무가로서 또 사실상 주거용서는 그게 요 37조 1항 1호입니다. 요게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어떻게 됐다고 해? 뭐가 밑 요게 로스로 바뀌었죠. 그동안은 미시였는데 이게 로스로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을 한대요. 그럼 이 종전 규정은 어느 날 기준으로가 그 이전이 종전이냐? 신설이 2019년 8월 7일 날 요게 이제 바뀌는 게 신설이 된 거예요. 8월 6일까지는 종전 규정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터한번 볼까요? 어, 요 밑에 이제 보시면 여기 아까 2000, 어, 신설 2019년 8월 7일 돼 있는 게 밑에는 어떻게 되 있냐면 부칙, 2019년 8월 7일 이 조례는 지금 요 발표하는 거죠. 요 날부터 그 전은 뭐 종전에 적용되고 그 이후는 이제 바뀐 게 적용되는데 사실상 주거용 사용되고 있는 그 건물이 어 이제 밑에서 로스로 바뀌어서 무허가 이면서 이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도 써야 되는 거. 그다음에 뭐 사실상 주거용으로만 쓰던 오피스텔 이런 거뭐다안 된다는 거. 그게 2019년 8월 7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조례는 공포 후3 개월이 원래는 경과한 날부터 이런 조항들이 시행이 됐는데 다만 다만 부산광역시 조례 5788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정비 중 도정법 조례 전부 개정 조례 부칙 제8조의 2 부칙 제8조의 2 그게 아까 위에 요거였습니다. 요거 종정규정에 따른다는거 요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정규정 따르는게 부칙 8조의 2입니다. 요게 종정규정에 따른다라고 해놨는 요 규정은 언제부터에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되어있습니다. 2019년 8월 7일부터 바로 땅! 하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뭐 오피스텔 하나 살까 말까? 막 이러고 있었겠죠. 3개월간 경과 규정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합은 그냥 예를 들어 분양권 없어서 뭐 그냥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몇 개로 불어나겠죠.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 바로 공판 날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뭐 중요한 기준일이 언제냐 하면 2019년 8월 7일입니다. 이 부칙이 경과 규정 없이 바로 시행된 게 이 내용이 어떤 거라고 해? 어, 주택을 가지면, 어, 부산시, 요, 그, 우리 정비법에서는 이제 분양권을 하나를 주는데, 37조 1항 1호에 해서 주는데, 그 안에 갈로 안에, 다만 안에 들어있던 무허가 건물, 옛날에는 밑, 무허가 건물이어도 그냥 줬고, 줬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및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이나 이런 걸 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옛날에 2019년 8월 7일 이전에 주민공남을 다한 그런 지역은 분양권이 나왔다는 뜻이죠.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땅하고 바뀐 거예요. 요 날짜 그 경과 규정 없이 바로 요날 이후는 그게 시행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이 그러면 아까 어~ 법 15조 15조 1항이 뭐냐 그게 이거예요 15조 1항 도정법입니다 이거는 뭐 시행령이나 조례가 아니고예 도정법 15조 1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그러니까 구역을 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구역 지정 전에 이게 이미 다 시행되는 겁니다. 이게 다 공람 공고 다 기간 거쳐서 그 다음에 구역이 이렇게 뭐 지정되고 고시하고 이렇게 하는 진도겠죠. 근데 초기 진도에 이렇게 구역 지정합니다 하고 하는 요런 주민 설명회나 3 0일 이상의 공람 요 기간을 이0 언제예요? 이천십구 년8월7일 이전에 도정법 15조 1항에 의한 요구를 마친 구역은 오피스텔 이어도 좋고요. 사실상 주민등록 전입대가 살고 있으면 그 다음에 무허가 이기만 해도 좋고요. 다준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은 요날 이후에 바뀐 거는 무허가 이고 엔드, 엔드 조건 그리고 반드시 주택용인 것을 증명을 해야지만 이 주거용으로 사고, 살고 있는 재산세를 주택용을 내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어, 이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부산에 워낙 재개발들이 이렇게 이제 선행학습효과가 있잖아요. 구역에 진도가 나가는 것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해볼까? 이러고 그냥 주민동의를 위해서 요원들이 받으러 다닌다 하더라 이런 것만 소문이 나도 그건 구역지정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공남 공고 안 거쳤겠죠 그 지금은 이미 2020년 10월 5일입니다 그죠? 그럼 이날 이후죠 이날 이후 아직 이 공남 안 거쳤단 말이죠 그런데도 오피스텔도 그냥 분양권이 있는 줄 알고 사고 판게 있고요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중개 사고입니다 이런 거 안됩니다. 지금 아직 구역 지정 안된 곳은 그럼 요날 이전에 이미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공남공고 다거친 이런 데는 그 이전에 오피스텔로 그냥 전입이 돼있고 전입이 돼있었겠죠. 그런 구역은 나갔어요. 다른 데다 받았다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 오피스텔도 그냥 나오던데 이러고 사고 팔고 했다. 다승에 젖어서 법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걸 놓치고 뭐어쩌다다 되니까 나오더라 이러고 팔았다 하면 이거 다 중개사고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법이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그 옛날 거도 안 준다 이건 아니죠 그죠 그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진도 나간 데는 어뭐 다운이 따라서 분양권을 다 받았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사실상 그냥 주거용으로만 쓰는 거는 안 나옵니다 공부상 반드시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공부상 그 뭐가 건물은 뭐가 건물은 뭐 건축물 대장이 없잖아요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못하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에 주택용으로 지득세, 어그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거를 엔드 조건으로 증명을 해야 분양권이 나갑니다. 지금, 뭐, 이제, 워낙 많이 가니까, 소양님, 뭐, 조그만한 그냥 구구지 위에 뭐, 무허가 이런 건물 없습니까? 이렇게 또 많이 묻거든요. 어, 그리고 법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뭐, 여기저기서 또 들어보고 공부가 돼 있는 그런 또,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대연 3부역은 제가 이걸 왜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게 됐냐면, 10월 9일 날, 대연 3부역 84A, 어, 무허가 그, 물건을 하나를, 제가 이제 매도 쪽이에요. 이제 매수는 다른 소장님이 붙여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허가이다 보니까, 매수 사장님이 그 주택으로 가세된 그거 증명서도 가져와라. 그 다음에, 어, 그 항공사진 그 있는 그 서류도 챙겨와라. 이거 챙겨와라. 저거 챙겨와라. 너무너무 이것저것 다 요구를 하시길래, 당연히 예를 들어 뭐항공사진은 아까 89년 뭐 3월 29일 이전에 원래는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권이 조합에서 검토가 됐고 그 기본 요건을 챙겨서 어 이미 대연상구역은 2019년 4월 1일 날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이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나갔겠죠. 분양권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해서 뭐 등기부가 있는 건 아니니까, 무가 건물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있는 건 아니니까. 토지는 60제곱미터가 안 돼서 건물 때문에 이제 이게 입주권이 나간 그런 물건이에요. 제가 만약에 산다 해도 뭐 항공사진 뭐 있는 거 챙겨가 보면 가장 야무지잖아요. 조합에 제출했겠지만 또 나도 한번더 챙겨보고 싶다. 챙겨받으면 좋아요. 그럼 그거 하나만 챙겨봐도 되거든요. 이때 관리 처분이 난 거는 2019년 8월 7일 이전에 관리처분까지 안되잖아요 구역 지정하려고 공남공고를 하기만 해도 사실상 그냥 주거용으로 서든지 뭐가에 항공사진만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나오는데 이건 그 전에 항공사진만 확인해도 되는데 and 주택용으로 살고 있었다는 서류도 또 챙겨주세요. 내가 이중 3중을 챙기고 계셔서 아, 이거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저렇게 엄마 돌다리도 두드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챙길라 할수 있겠구나 근데 알고 있으면 진도가 이만큼 나와있는 지역은 그렇게까지 안 챙기셔도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아 유튜브에 한번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법 조문까지 찾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는 거예요. 초기 진도에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 그런 데는 당연히 두개다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7일 이후에 뭔가 초기 지역에 뭐 쪼개기학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뭐 옆에 조탁하니 친구 따라 강남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 피가 뭐 얼마 정도 수준인지 검토도 없이 사신 분도 많고,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 근데 아까, 2019년 8월 7일 이후에 적어도 분양 자격을 검증을 하고 챙겨야 되는 그런 구역에 들어가신다 하면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상 주구용은 분양권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오피스텔 하나 나왔어요. 뭐저 초기 지역이 하나 나왔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하네요. 다른 것보다. 사야 됩니까? 안 됩니다. 사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뜻인지 그런거 챙기시라고 오늘 유튜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웬만하면 일일일 유튜브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 그 정말 힘드네요 일일일 유튜브가 <웃음>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그부경대대학원 수업을 부경대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거든요 어, 거기에 석사과정을 다시 2학기 등록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걸뭘 뺄까? 이러다가 대학원을 뺐다가 <웃음> 4년 내내 학교 울타리 안에 있다가 4년 반을 학교 울타리 안에 있다가 잠시 기말고사 때부터 방학 동안까지 울타리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제 적성이 아니네요. 어, 그리고 계속 배우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으면 제자리 이꼴 도태거든요. 도태. 한 발짝이든 반발짝이든 계속 노력하고 뭔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 나가야지만이 그게 제 자리예요.심지어 이렇게 도정법도 조례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뭐 하물며 그죠그래 나름 쩡을 걸고 하는 전문직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일을 한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내 자신도 계속 공부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 조금 더 쪼개서 더 공부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매일 1영상 올린댔는데 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십니까?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